이거 큰 동같은데? 다진 건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사람만난 버티고만 있는 거야 네? 그래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네. 선생님 모셔야 될것 같은데? 선생님? 어 다가 끊었다가, 끊었다가 다시 할게요. 어? 자. 아니었나? 어, 뭔가 하나, 뭔가 하나 걸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난리 났어. 내가 보기엔 장비 어디... 아침 스트리밍 실시간 이 준비 때문에 기기가 제 뜻대로 안 돼가지고, 낚시를 하면서, 아, 이게 왜안 되나. 그 실시간, 그폰 하며, 마이크 하며, 아침엔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지금은 또 장판이거든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이런 날은. 그니까 제가 두 가지가 한 번에 안 돼. 저는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네 가지도 한 번에 했었는데, 아, 점점 두 가지도 <웃음> 한 번에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멘탈이 흔들렸다기보다는, 아, 멘탈이 흔들린 거죠. 멘탈이 뭐, 털렸다, 뭐, 이런. 속된 표현 이런 거보다는두 아, 가지가 한 번에 안 돼. 자, 20호 더 돌아서, 아, 65, 85호네요. 아, 바람이 너무 날려요. 선생님께서 줄은 잡아주시는데, 바람에 배가 너무 날려요. 버릴 수와 이런 아 요거 요게 걸렸었구나 문어잖아 문어 와 저거 문어라니까 20이다, 30. 우와, 30, 30. 우와, 30. <웃음> 우와, 대박! 2 0대 있는 20. 우와, 저한 마리면 진짜... 너무 우와, 너무 우와, 너무 이야, 와본것 중에 제일 큰것 같아. <웃음> 우와, 와, 대박! 이야, <웃음> 진짜... 아, 저는 전몇 번을 더 와야지, 저런 걸 잡지? 저런 거한 마리 잡으면 여태까지 내보는 거 그냥 한 방에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와, 대박이야. 또 잡으셨어? 끌려오면 문어에요? 아, 철이, 철이 부러졌네. 문어에요, 문어. 아닌가? 문어다, 문어! 와, 또, 용왕의 아들 따로 있었어. 와, 우와! 도코! 이야! <웃음> 와 대박! 와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와 이야 대박! 와더큰것 같은데? 어 30m 날라. 그 여기서 마무리하고. 대구, 대구지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단챔인데 절반을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웜을 끼운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운샷 웜. 공연지는 또 대구지깅 이렇게 하신다. 근데 기둥줄이 14호야, 모노라이 이제 첫 수업이다 첫수업요아 대구채비 대구낚시 대구채비 빨리 준비하세요. 자 제가 한발 빨랐죠. 매날에 매날에 네, 메탈지그 달고 아, 400g 짜리에요. 120호인가? 400g이 자 스텝 2 오후 대구낚시입니다. 400g 메탈지그 열기채비 아 이게 이게 뭐 닭철채비인데. 와 400g 공연중에 대구가 나온다네요 자 100m 110m 와, 원줄 좀 털려먹었다고 바닥에 보려고 하네요 늘어진 라인까지 125m네요 바닥에서 한두 바퀴 감고 고패질. 고패질을 크게. <웃음> 자, 뒤에 계신 분들, 어깨 부러진 거 아니야? 이런 말씀 나오시죠? 지그가 내려가다가 탁 멈췄어 자 어? 걸렸어? 걸리셨다고요? 제가 이런 거 제가 이런 거잘 푸니까 <웃음> 자 거의 다 풀었습니다 지금 이거 아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아이이 예. 이 정도요 뭐. <웃음> 예, 고맙습니다. 밀린다. 음. 내가 밀려. 리게 느껴져? 어? 어. 너무 귀엽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럼 원줄 없는데. 어, 터졌어. 어, 살았어. 어? 아니네. 2m 날라갔다. 내문어채비 어딨지? 문어채비 오케이. 이걸로. 이게 너무 기니까 힘들어. 아, 저기 있으니까 너무 좋다. 어. <놀람> 아, 씨발. 걸렸다. 또 뜯겼어. 또 뜯겼어. 어? 잡으셨어? 잡았나봐. 올로그 음. 대구반 꽝치 모양이야 공연 중내항에서는 원투도 안될텐데 응? 응. 어? 응. 아.. 헉? 아니 왜 공중에 띄우는데도 걸리지? 로프가 있나봐 로프 로프가 있어? 와바을 진짜 장난 아니네 맞아? 아니 여기 밑걸림 대박이야 네. 안안그러 아이고, 의미 없다 다 보셨어 엘이터 감으셨어요? 1 0 2 0 2 3호 8 1 0 3 7 0호2 6 2 7 1 8 0 6 저거 뭐어 어우 진짜 멀꼬 저기 이거 이거 아또 걸렸어 아. 어? 아 미치겠네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기타 아씨 라인을 라인을 잘못 깎았어 오늘 꽝이다 이이 이, 이것 때문에라도 꽝이 야아 진짜 너만 지금 에 나온 게아 이거 봐 되네? 꼭 130m 그 근처에서 꼭 이, 이렇게 되더라고 아이 이게 이좀 빼봐 이거 봐. 계속 이래 지 와, 딱1미터씩 떨어지네. 쇼크리도 필요 없고. 어, 메탈 지금만 넣을게. 잡았다. 잡았어? 어. 어휴. 와, 한 마리 잡았어. 아아 <웃음> 음. 어, 와, 한 마리 잡기 진짜 힘들다. 아. 미끌림인 줄 알았어. 음. 오. 어, 모르겠어. 미끌림인 줄 알았어. 오. 어. 이거 큰건 같은데? 아니야 이 사람만 난 버티기만 있는 거야 <목소리> 그래 아니, <나갔어>?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선장님 모셔야 될것 같은데 선장님 <목소리> 어 25미터 <목소리> <85목소리> 게구레가 예, 점점 커져 그래? <목소리> 어 그래서 올라오면서 힘을 못써 애들이 <목소리> 23미터 <23목소리> 보이지 <목소리> 저기 저거 못 보이잖아 오씨 오허허허허허허허허 <웃음> <웃음> 다 올라왔어 요다 올라왔어 요다 올라왔어 올라왔어 다자라자어요 <웃음> 육자 육자 아, 육자요? 예, 예. 육자 육자 육자 육 육자 육자 육자 육 점. 육자 육자 육자 육자 육자 육자 육자 육자 림자줄자 육자 육자 육자 육자 육자 육 와씨오 응. 대박 <웃음> 응. 와, 칠자 <다시> <웃음> 되겠다 칠자 네, 들수 있어? 우와. 어? <웃음> 저기야 봐, 어 빨리 빨리 빨리 아나 미끄러진 줄 알았어 저기야 한 마리면 난리나겠다 이거 <웃음> 어? <목소리도> 내가 붙어겠어 이거 너무 무거워. 어제 내가 잡은 거. 내가 잡은 게. 야, 어제 95. 오, 95? 어, 선장님 이거 대충 얼마나 되겠어요? 아, <목소리도> 95. <목소리도> 그죠, 그냥 그 정도 되겠죠. 자기야, 그냥 미끌림같았어 어. 오, 씨. 한 방이 있었어. 자기야! 떠잡았어! 고봐 <웃음> 내, 내, 내, 내리려고 했잖아! 떠잡았어! <웃음> 어, 그래! 야, 크다! 아, 그, 렇게 크지 않다. 와, 이연타 오, 소리 떼 꾹꾹. 오호, 오호, 그래. 힘좀 써봐라. 오, 이야. 이야 오0 50 50 5 해파리가 0 50 50 어. 0 50어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만50 자, 다 올라왔어요. 자 짜, 어, 오, 오자, 오자, 오자, 육자 되겠다, 이것도. 육자? 어, 오. 자 이야. 네, 네, 자, 손을 네. 이 네, 보고 내대받아 와우, 와 자, 노래 네. 잘다 우와! 이 그러게 엄청나네. 우와! 자, 자기 수건 좀뭐두 마리니까 수건 수건 두 마리니까 거의 찼다. 대박! 그렇게 많이 뜯기고 하더니 어후 우와 사이즈 진짜 한 마리가 6 66리터. 6미터6 6미터에고기한 마리가 바닥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요 아저 진화중까지 대박이야 아 근데 내리자마자 어떻게 큰 물지? 아니 이게 미끌리지긴가민가요 애들이 크니까 와어두 마리가 허리가 뽀근하네 어우.. 자기 아까 그, 그 불쌍한 모습처럼 보이는 거고 그 눈빛 되게 꼴보기 싫었어 아니 왜..왜.. 그 왜? 아니 그러니까 왜왜 왜 동종의 눈빛으로 보내냐고 이제 보면 망은 니다뭐흐흐흐흐흐도 그때마다 훈련을 찾았잖아 그렇지 아이 손자님이 처음 웃으셨어 나한테 오늘 카네채비 동거에 있잖아 웬만해도 옛날에서 나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상쾌는다어상킨는가봐 근데 얘가 살놨어심지그러니까 금방 먹은나 보다 여보 여보 여보 아니 없던 애가 왜 생겼지? 되게 신기하다 가자미 먹는구나 아니 대구가 뭐, 모든 걸다 먹거든 그니까 선호말이면 훔쳤다 그 소리 나오지 아 그러게 자, 어우, 갑, 갑자기 긴장이 되네요. 작년에도 대구 두 번인가 갔는데, 네 마리, 다섯 마리 했는데, 애 대구하고 그 방생 헤, 해줘봐야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개인 기록 썼네. 어, 왔어? 어, 야, 야, 왔어? 어, 어, 또 써졌어. 또, 또 <웃음> 이야, <웃음> 세 번째 자. 아, 근데 큰지 안 큰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우, 야, 오, 근데 처음에 그거는 진짜 이렇게 빨리 올리지도 못했어. 오, 어, 어, 어떻게 이게 내리고 얼마 안있다가 바로? 두그 종류가 싫어하나? 어는거아와 <웃음> 원래 이렇게 빨리 올리면 안 되는데 뭔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 올라오죠자딱다자 가자 가자 가자 오우 담을 만하다 그래도 이거 씨앗 딱 들어올게 좋겠네 <웃음> 이해가 <웃음> <웃음> <웃음> 네. 훨씬 딱 좋아. 어깨는 이해가 딱이야. 어우, 야, 관통했다. <웃음> 관통했어? <관통해서>? 어. <웃음> <웃음> 이거 봐. 딱 관통했어. <웃음> <웃음> 이좀 자꾸, <작고>. 어? <웃음> 자, 한. 50? 50 될래요? <웃음> 색동이다 자기야. <웃음> 색동. 색동이다 색동. <웃음> 아 이놈의 색동 진짜. 아, 아 색동 진짜. 어떻게 내리지마자 올리? 저거 한5자 정도 되겠다. 오자? 5자? 오자? 어. 어떻게 오자로 올리지? 어, 10cm마다 차이 팍팍. 다른 어제. 그러니까 어. 저거를 아까 처음에 올렸을 때. 설마. 모르겠어, 이건. 미끌린 것 같은데? 린 거야? 어. 아, 이거 터지면 안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 안 돼? 환장하시겠네. 부 뭐가 걸린 거예요 이거? 폐금물 진짜 이거 이 패통발 맞어. 아, 뭐? 아 패통발이야 패통발. 자기야. 응? 패통발인데. 뭐가 있어? 어, 아패통발 패통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패통발이야. 아, 어, 으아. 와, 오여기 여기. 어? 네. 와, 선맛 끝내줬다 진짜. 아, 자, 나나이 이거 잡아봐 잡어. 산호 산호도 있다. 산호? 와, 나 그, 문어 있으면 30kg 짜리줄 알았어. 아, 딸려오는 게 신기하다. 딸려오는 게 신기해. 허리, 아, 허리, 아, 손맛이 아니고 허리 맛이 아, 없어. 아, 버저비터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다. 욕, 욕심이 너무 강한가 아니지. 아, 끝까지, 끝까지. 아직 선장님은부저를 올리지 않, 않으셨어 아그패통발 아니면 한 마리 더 잡았을 수도 있는데 <웃음> <웃음> 안 끊어서 잡았어? 모르겠어 그아씨통발 <웃음> 또? 올라와? 나청소분가봐 끊자 <웃음> 어 정리하자 정리하자 아 힘들어 뽑았으면 뽑혔겠는데 손발이 맞아 아이고 자 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아예 손맛을 못 봤고 오후에는큰 어, 패턴 발 <웃음> 하나랑 자딱 방송 나오시죠 75cm 정도 되는 거 그리고 한 60cm 정도 되는 거 이거 하나 5자 사이좋게 75, 60, 50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예. 대구 이제 대구 시즌이 오픈 됐는데 다음엔 시간을 내서 대구를 따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죽겠네 진짜 이게 원줄을 더 두껍게 갖고 와야 되나봐 2호보다 아, 두께? 어 아니 늙은거 말고 아, 많이? 어 많이 아이고 정리할래요